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 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하게 하는 근본이니라. 군조교는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바깥 지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내세를 이루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해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음이요,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버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한 학인이 어떤 고민 끝에 발작을 일으키니 담당 지도인이 그를 바로 귀가시키고자 진언학원을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육신에 광난이 난때 사관만 통해주면 그 최정이 내리듯이 사람의 정신에 광란이난 때에도 막힌 점몇 가지만 잘 보살펴 통해주면 그 발작이 그칠 수 있나니 집으로 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정신적 사관을 잘 통해 주어보자 한 학인이 사르기를 의리 없는 동지는 주방함이 의의가 아닙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리가 없다 해서 동지를 주방함은 자기의 의리도 상함이 더나니, 곧의 가운데 작은 의로움이요.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그 의리를 찾게 하여 본래 소원을 함께 이루는 것이 곧큰 의로미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슬편 법문입니다.